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또 보입니다. 예수님은 내적으로 그 품성이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흠이 없으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도덕군자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스님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치어서 넘어지면서 하는 말이 아이쿠 하나님 스님이 부처를 믿고 있지만 그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이다. 각각 종교는 다르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영혼의 소원, 그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원주의 종교가들,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어떤 종교를 통해서라도 심지어 미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가진 종교가들인데 그 모든 종교가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 귀결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종교를 믿든지 하물며 미신을 숭배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으므로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이러한 다원주의 구원과는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 세상에 문명이 생겨났을 때부터 형성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뭘 믿든지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사람들은 우상숭배하고 귀신숭배하고 정령숭배하고 또 온갖 미신을 만들어서 열심히 종교심을 불태웁니다. 일본에는 8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일본의 신은 너무너무 다양해서 그 숫자를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원숭이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신이라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이나 어, 식물이나 돌이나 나무나 다 세워놓고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종교나 신심은 결국 마귀로 종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어떤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다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나는 양해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하다, 선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치 있는, 고결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선하다는 헬라어 칼로스 이 칼로스는 예수님 당시 헬라 문명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모든 그 영역이 다 헬라 문명으로 꽃을 피웠는데 그 헬라 문명에서 매우 탁월한 아주 탁월한 단어가 바로 칼로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할때그 선한이라는 헬라오 단어인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매우 아름답고 완벽하다. 내적으로도 같이 꼭 고결하고 숭고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완전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칼로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칼로스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칼로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인을 누가 차지합니까? 잘 아는 속담처럼 미인은 용기 있는 자가 차지하죠. 그래서 용기 있는 남자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택하는데 그것을 필로 칼로스 여신을 사랑하는 남자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여신을 사랑하는 남자. 그러므로 필로칼로스는 여신을 사랑하는 남자인데 그 시대의 남자들의 로망이었죠.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자기 아내로 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용기 있는 남자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헬라 문명으로 물들었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비너스는 헬라로마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미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 여신들에 대해서는 어, 가끔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신화에서 남자들은 용기 있는 남자들은 칼로스 이 아름다운 미의 여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결투와 시기 질투 음모를 통해서 그 여자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많이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아름다움의 여신이라고 미화했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탐욕과 정욕과 성욕과 그리고 치열한 피를 튀는 싸움이 그 속에 그 스토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죄와 음란과 탐욕의 세속 문명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 그 당시 세속적으로 그리스 문화 로마 제국의 문화가 사용하는 그 미의 여신인 칼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나는 가장 거룩하고 완벽하고 죄가 없고 완전한 가치를 지닌 선한 목자다 이렇게 그 단어를 택해서 자신을 소개하셨다 그 말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 그리스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칼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좀 지식 있는 지식층들, 라비들은 아마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선하다는 말을 썼을 때는 헬라어로 아가도스, 굉장히 순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가 있었어요.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아가도스는 외적인 미, 그 당시 외적인 미를 막 추구하는 헬라, 로마, 문화에 반하여서 내적인 미 내적인 선, 내적인 미덕을 굉장히 강조하는 아가도스라는선하다는 단어가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이 로마 그리스 문화의 그 외색적인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는 산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 유대의 지식층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 랍비들은 아마 예수님을 이상스럽게 봤겠죠 외색적인 단어를 끌어들여서 자기를 소개하는 예수님 이상스럽게 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도부도부라는 도브,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매우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좋았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또 보입니다. 그런데 이 또브라는 말은 터나고 아름답다. 최상의 상태, 최선의 상태를 가리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단어가 바로 또브입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또브는 내적으로도 그 당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과 또 아담과 하와 그 사람이 내적으로도 죄가 없고 거룩하고 선한 상태지만 외적으로도 흠이 없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을 보시고 보시게에 좋았더라 또부하고 그렇게 외치셨다 그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또부입니다 예수님은 내적으로 그 품성이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아름답고 흠이 없으신 최고의 가치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가 예수님의 외모를 묘사할 때 별로 볼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좀 겉으로 볼때 평범한 것보다 좀 낮은 수준 별 볼일 없는 외모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사야 53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여기서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당시 외모지상주의를 으뜸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그렇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흉물스럽고 볼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찬란한 영광에 비해서 예수님의 외모는 너무 빈약하고 너무 볼품이 없고 너무 흠모할 만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하신과 죄와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의와 긍유를 완전하게 베푸시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고 예수님이 순순히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의롭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완벽한 모습이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삶을 산다면 자녀의 외모나 재능과 상관없이 아마도 뭐 자녀가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가장 뭐 미남이고 미녀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엄지 척하면서 최고야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켜서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그 선한 목자라고 하신 뜻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드러낸 완전히 드러낸 아름다움 칼로스 즉 베스트 최고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을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내 쪽으로도 외 쪽으로도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며 진정한 선한 목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양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들이는 자다. 예수님 당시 로마 그리스 문명에서 선하다고 하는 단어인 칼로스는 미모의 미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용감한 남자들의 열정으로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칼로스 참된 선함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바로 선한 자이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예수님은 칼로스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먼저 구약의 인물 중에 선한 목자의 모델인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아버지 이세의 목동으로서 양들을 생명처럼 여기며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보러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들 그 양들을 들판에서 지킬 때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겁없이 용감하게 맹수들과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다윗은 여와 호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블레스 장수 골리앗을 마치 짐승처럼 여기고 쳐죽였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받지 않은 블레스 사람이리까 그가 그짐승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무엇처럼 여겼습니까? 잔인하고 사나운 짐승처럼 여겼다. 그래서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린 것입니다. 3회엘상 19장 5절 말씀해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하면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절친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 사울왕에게 호소를 했어요 다윗이 저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왜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호소를 했죠 구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장차 메시아이며 선한 목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 1절에서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들판에서 아버지 이세의 양들을 치면서 생명처럼 지켰듯이 여와 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인 자신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지켜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편 말씀이 바로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결코 실패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다윗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왜 다윗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했을까요? 다윗의 이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때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 이름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울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다할수 있어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즉 감옥이나 핍박 중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새겨진 예수의 이름이 어떤 핍박이나 환란 속에서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이 믿음을 질그릇 속에 보아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포열 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정말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반드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자신의 생명과 같은 레벨 양들의 생명과 자기 생명을 같은 레벨로 여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목자는 양들을 양육하고 악한 짐승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버리더라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도 양들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목자상에서 더 나아가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대속제물로 죽으실 것에 대한 예고 바로 이것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선한 목자와 싹군을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 양을 맡은 사람입니다. 싹군이라는 말은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즘에 나쁜 뉴스지만 아기를 잠시 돌봐주는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기사가 나오죠. 유치원이라든지, 또 베이비시트라든지, 그 아기들을, 아이들을 돈을 주고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CCTV에서 보니까 너무나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집어 던진다든지, 위에서 누른다든지, 먹는 음색에 뭘 탄다든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갑니다. 자기의 싹쓸을 받아갑니다. 그냥 돈만 벌면 된다 그 말이죠. 아이들의 건강이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진짜 아기엄마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양을 치는 자들 중에 목자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 양을 치는 싹군들은 양의 생명이나 양의 안전이나 혹은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그 양을 통해서 유익을 취하고 양에게서 무엇인가 얻어낼까 하면서 양치기로 시간을 때우는 자들을 싹군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싹군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위험을 절대 감수하지 않고 조금도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양치는 모든 일을 돈으로 계산하고 자신의 유익과 결부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현대교회의 목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성도 한 사람의 머리를 돈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헌금 액수와 교회 크기와 교회 양을 자랑하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유명세를 타는 그런 싹군목자들이 많이 있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유대인의 목자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돈벌이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시장마당으로 이용하는 악덕업자 즉 싹군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목자와 싹군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이나 영화를 꾀하면 싹군이고 양들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다 포기하면 참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싹구는 양들에게 위험이 오면 늑대나 곰이나 포악한 짐승들이 공격하면 자기가 해를 받을까 봐서 걸어마 나설려라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양들을 위해서 구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싹스를 받기 위해서 시간만 때우고 돈을 챙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에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와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죄인들을 마귀와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로 작정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자신의 몸을 속죄재물로 속전으로 내놓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우리가 세상의 영웅들을 보면 은 어쩌다 영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영웅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자를 구해주고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했으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영해줘요. 저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왔대 하면서 막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생각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은 아닌데요. 뒤에서 누가 밀어서 엉겹결에 물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해준 것뿐입니다. 제가 한게 아니에요. 저도 억울해요. 하면서 대답을 했다는 공터가 있어요. 사실 아니겠죠. 세상에서 선행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해서 의인이니 영웅이니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그 선행이 의도적이지 않고 엉겹거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대부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해요. 아주 잔인한 일을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다 짜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사람을 납치해서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묻고 다 계획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한 사람이 없어요. 의로운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어디서 어떤 의로운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사람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계획하는 의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냥 우인이에요 어쩌다 영웅이 되는 거죠 누가 처음부터 타인을 위해 죽기 위해 작정을 하고 착한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양들을 위해 죽기를 각오한 목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파들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재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하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작정하고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착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웅 칭호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죽기 위해서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버리셨는데그 목적은 양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주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 죄인들의 속전으로 내줬다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의 제물로 내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세 번씩이나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성인군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은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마귀의 노예로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속전으로 내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오래된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연하지요 물에 빠졌으니까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팔을 앞으로 내밀고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몸이 뜨도록 힘을 빼면 당신은 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허탄해져서 다시 또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쩌다가 물에 빠졌어. 그러니까 평소에 조심해야지 사람이 조심성이 없으니 이런 변을 당하지요 하고 막 야단을 치고 가버렸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사람 마지막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소리 질렀는데 세 번째 사람은 오자마자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붙잡고 헤엄쳐서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종교로 비유하자면 첫 번째 사람은 산에서 돌을 닦는 종교인이고 두 번째 사람은 윤리도덕가 말로 가르치는 말쟁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종교가나 도덕가들은 말로만 훈계하고 죄를 책망하지만 정작 죄에서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죄 가운데 빠져가는 우리 죄인들을 마귀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자이며 참 구원자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속전으로 내놓는 자인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어떤 현자도 그들은 도덕이 어쩌고 정의가 어쩌고 가르치기는 잘했지만 자기 목숨으로 한 사람의 영혼도 구하지 못하고 속전으로 내놓을 수 없고 오직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나타난다면 그가 곧 그리스도요 메시아이며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인데 그러한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삭군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지만 삭군은 자기 목숨 하나만으로도 자기 영혼조차 구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싹구는 우리 인생들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마지막에는 어디로 떨어뜨립니까 지옥으로 떨어뜨려서 영혼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다다고동이에 빠지는 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우리, 이 양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양우리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들이 되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주석가들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 그러나 실상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쳐죽이려고 했지만 이방인들은 대거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각처에 교회를 세워 나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모든 대부분 교회들은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세운 지역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여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2 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교회인 양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95%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한 5%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고질적인 불신앙을 다하시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먼 훗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도가 되어 이방인들과 함께 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이 혈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로마서 9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버림으로 다시 얻는 진리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가 자결하려는가. 성경의기록도 있어요. 빈정거리고 웃었어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그시대 영웅이 될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자살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종종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항변을 하고 난리를 쳤죠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죄와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예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그냥 육신의 말로 들으니까 예수님이 자결하시는가?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들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죽음의 미학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죽음의 미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이 죽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 죄가 죽지 않은 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성이 내 안에 살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죄와 거룩함은 서로 함께 동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덕분에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니까 이제 막 살어도 되겠구나 웬떡이냐 하면서 그렇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의 거룩한 영성을 깨우는 작업을 피눈물 나게 뼈를 깎는 고통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육체 욕심과 죄와 탐욕을 죽일 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며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육 욕심과 탐욕과 죄를 죽이고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선한 목자 칼로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칼로스 선한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도 죄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으로 성화되어져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칼로스예요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듯이 우리 성도들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다 베스트 또 최고야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칼로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속죄제물을 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름답다 너무나 사랑스럽다 칼로스 또 보라고 외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아름다운 자라 나의 완전한 자라 하시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칭찬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